뒤늦게 istj에게 호감을 갖게 됐지만 이미 istj로부터 비호감 스택이 쌓여 기회가 차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빠르고 합법적으로 비호감 탈출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ISTJ의 조언을 수용하고 달라진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ISTJ의 잔소리는 애정표현과 같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ISTJ의 비호감 스택은 대부분 상대가 그 잔소리를 무시했을 때 누적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ISTJ의 비호감 스택을 제거하려면 일단 ISTJ의 조언을 전격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수용한 뒤 비포앤애프터를 말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STJ가 ENFP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말이라는 조언을 ENFP가 기분 나빠서 수용하지 않았다면 ISTJ는 자신의 잔소리를 흘려들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버리를 둡니다 여기서 ENFP는 ISTJ가 왜 그런 직언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ISTJ에게 직언을 수용하기 전후 달라진 점을 말해주면 됩니다. 처음엔 ISTJ가 의심해도 달라진 점을 계속 보여주면 서서히 신뢰를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 a n u l 하주 s <laughs> h i Chung Ha j u s i Yasagemsu h e n a d d k d j y o n g s a n u ISTJ Honin Shingo h a s i s t j World Membership a i b Hashi o g a s m d u Total n e g Benefit y o l o l u s u n a d a c h u k